I'm n o i a b r d a n t h I o n t o d o t k n o o t o t o w o n t o w t o I o n s t k r n t o d t I o o w I t o I I t t d o n o I o d I o t t t t t o n o o t I n t o t o o Eso no me lo esperaba. 말씀요 저희 가인 참고로 제 아버지 성사합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 성무모사입니다 참고로 <웃음> 제 <웃음> 아버지 너 정전이 된게나 때문에 의심받을까봐 전게나 때문에 의심받전게임 저는 네. 돈이 필요 없는데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게나 때문에 필요하죠? 나에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나때오에의심 시입니다. 정전이 제게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었이된에 정전이 된게니다문에게임을6시정에 하고 있어. 게 <목소리> 큰 글이 하나 떠올라오길래 뭐지하고 봤는데 당신은 바디아트에 바, 당신의 바디아트가 가장 뭐, 뭐 아름답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뭐, 뭐 어떤 말이든 나가몇시 나도 a 내요 <웃음> you BTS 동화 석상에서 많이 크다셨어요 <목소리도> 뭐다 하지 oh my god s h i t s h i t damn s t o w amazing o w 벌써 이게 끝이라니까 되게 아쉽네요 못 가본 것도 많고 해본 것도 못해 아쉽 <cticamente> 어, 어, 오, 오, 오. <오 <wary>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Music